안녕하세요. 이군입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내가 이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은 내가 내 남자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드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한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나를 좀덜 좋아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겠죠. 명백한 증거는 사실 없어요. 내 기분이 그렇게 느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나를 덜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그 사람이 나를 덜 보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나처럼 관심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나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나처럼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까지는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자고 하면 보기는 하나 봐요 내가 연락을 하면 답장을 하기는 하나 봐요 내가 사랑한다고 라 카톡을 보내면 나도 라고 답장을 해오나 보죠 그럼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건요 이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가 보네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을 덜 좋아하는 거네요 그 사람에 비하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라면 사실은 기분 좋은 일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속엔 이게 화가 날까요? 내가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 보죠? 그게 오히려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 말고요. 내가 덜 좋아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나 보죠? 이 사람이 나를 그 정도 마음으로 키우고 있지는 않나 보죠? 그러다 보면 난이 사람에게 소홀해질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그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좋아하면요 어떤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귀찮아질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막상 그 사람이 날또 많이 좋아하게 되면 요 불편해지거나 미안해지는 마음이 자꾸 생길 수도 있겠죠 여자인 나는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좀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좋아지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고 있나 보죠. 그런 잘하는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건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은 게 맞겠죠.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요 여러분들에게 잘 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요 그렇게 커지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자꾸 커지게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싶게 그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억울해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나 보구나. 나한테 티내지는 않지만 나란 사람의 마음을 자꾸 훔치려고 하고 있나 보구나. 그렇게 느끼신다면 기분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건요 나쁜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만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내가 만난 사람이 요 괜찮다고 내가 느끼고 있나 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즐거워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게 억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열등감 때문에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에게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라 약속을 한다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긴 할까요? 내 마음이 느끼는 만큼만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 말고요.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사랑을 마음껏 전해줘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그러기에는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면요.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덜 좋아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되시죠?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억울해 하실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나는 사랑하고 싶어서 만나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아무 감정도 없고요 커지는 마음도 없고요 설레이지도 않고 루즈한 마음이 든다면 나는 또 결국 이별을 선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아주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커지는 건 싫고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싫어요. 나와 그 사람이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나요? 혹은 어쩌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데 나 혼자 서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가진 기준이나 내가 가진 잣대로 그 사람을 재다 보니까요. 그 사람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요. 그 사람의 기준에 그 사람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느끼기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남자가 조금 더 많은 짐을 들어준다면요. 여자분들은 요 남자를 덜 사랑하시는 걸까요? 남자분들이 무조건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걸까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과 잠자리를 원해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덜 사랑하는 걸까요? 반대로 잠자리를 피하고 있는 여성분들은요. 내 남자를 덜 사랑하는 걸까요? 더 사랑하는 걸까요?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나는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 사람에게 요구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짜증내고계신건 아닌지 내 남자친구가요? 나와 저녁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비용을 똑같이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둘이 똑같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남자친구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확실히 사랑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돈을 다 내주고 있다면요 내 남자친구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내 마음이 상대에게 커지다 보면 내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어떤 표준이나 기준을 가지고 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체크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상대방은요 분명히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여자인 내 입장에서 재는 거냐, 남자인 그 사람 입장에서 재는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조금은 짜증내는 그 마음, 내가 상대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 기분은요. 어색하거나 열등감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상대와 즐거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물론 나만 상대에게 연연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과는 엄연하게 구분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라면 그 연애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자는 남자가 더 많이 사랑해야 행복하다는 기준은요. 어쩌면 내 인생을 남자에게 걸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다고 라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